안녕하세요 노스우스목삼촌입니다 바닥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선 바닥 철거 전 해머로 구멍을 내어 바닥이 잘 깨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파괴 해머로 콘크리트 바닥을 부수는 작업을 반복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큰 파괴 해머로 작업할 수 있겠지만 소음이 심해서 아래층에 더큰 피해가 가므로 소형 파괴 해머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바닥을 깨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폐기물이 나오는데요. 콘크리트 폐기물은 자루에 조금씩 담아 정리합니다. 자루에 너무 많이 담으면 무게가 무거워지므로 한 자루에 반 정도를 담는 게 적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난방 배관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셀 배관의 상태가 상당히 노후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엑셀 배관을 자른 후 배관에서 붉게 오염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투명한 물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배관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배관 안에 물이 오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관 안에 흐르는 유속을 방해를 하고 바닥은 따뜻하지 않고 난방비만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난방 온도를 올려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더 난방을 올리게 됨으로 인해서 가스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난방 배관 철거 현장을 계속 보실까요? 자, 방들도 바닥 철거가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 문틀도 전부 교체함으로다 같이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오늘 일정은 바닥에 콘크리트와 노후화된 엑셀 배관을 철거해서 마대자루에 담아 정리할 예정입니다 콘크리트 폐기물을 정리한 후 엑셀 배관의 모습입니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주방 타일도 파괴머로 철거를 진행합니다 욕실의 수도 배관과 배수 배관도 새로 시공하기 위해 기존 노후화된 배관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바닥난방 공사를 하기 위한 그첫 번째 날이었는데요. 여기 철거 현장 같은 경우는 에 다른 철거 현장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 입구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콘크리트로 헬스가 쳐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 사다리차나 트럭이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나 시멘트 같은 자재를 사다리차로 올릴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손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철거하는 난방 밑에 또 다른 난방이 깔려 있어서 그 난방까지의 철거함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두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난방공사 둘째 날 엑셀 배관, 수도 배관, 배수배관 시공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